안녕하세요 로는 그걸로는 그걸로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자연산 메기를 잡아서 메기 숯불구이를 먹어보자. 여러분 오늘은 헌터프랑 영상에서 한번도 다룬 적이 없는 메기략기를 맥이, 잡아서 론나게 추배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메기를 잡는 거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3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가서 한번 같이 잡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3시간 동안 혼자 운전하기 싫어요. 같이 운전해요. 다돼시냐 같이 가요. 레츠! 오. 롤나 오래 걸려 자 여러분 오늘 매기를 잡으러 왔는데 귀 귀가 왜 이렇게 땡겨 롤나 귀 불쌍하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 도심의 하천입니다 한천이나 뭐 약간 무슨 뭐 쌍화천 약간 이런 거 같, 쌍화천이 어있어 근데 특별 게스트분이 아, 안 오셨다 좀 기다려볼게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이 매기들이 수풀사이에 숨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특별 게스트분 오시기 전에 잠깐 내려왔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마리도 없다 리발 오늘 3시간 날리고 돌아갈 수도 있겠다 물 차갑나? 오우, 리리바론나스합자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매기 잡는 곳에 또 왔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곰팡이 <웃음> 여러분 냉물도감입니다냉물도감 <웃음> <웃음> 자 오늘 생물도감님과 함께 바로 메기를 잡아보도록 할 건데 아직 정확히 잡힐지 안 잡힐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물이 굉장히 탁해요 어, 생물도님 이거 밑에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헌터터님 오셨다고 물이 굉장히 탁한 애때 개라 떼버렸습니다 생물도감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몇시0 c m 짜리 필요한가요? 지금 짝게 한 80cm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어, 립수 자, 여러분 메기 여러분들 보이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아니에요? 어, 저 물, 물고기 물 어어어 꺼져 정 떨어진 리발레기야야 물이 너무 탁해요 하나도 안 보이죠? 라다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요 야 여기 물고기 치어들 엄청 많다 우와 튀겨먹을 그 롯나 아무 맛도 안 나겠네 자 여러분 이런데 소금쟁이 래끼들 바다에서는 좀볼수 없는 래끼들 바다 염분 맞으면 뒤질 래끼들 나약한 래끼들 꺼져 요런 수풀이 없나? 없네 와이씨 맥인 줄 알았네 와, 어, 검은색 이거 뭐야 내 것만한 아니 개소리야? 돌멩이랑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메기가 나와도 보일까 싶은 지금 그 정도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냉물 도감님이 계십니다 부담 론나저버리기 다 필요 없다 한 마리만. 뭐요 뭐요? 뭐가 튀는 거예요? 피라미요? 오여여여여 여. 야, 야, 야, 야. 여러분 지금 매개 못 잡고 피라미라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좁은데 있잖아요. 거기다 대면은 어. 제가 몰아드릴게요. 자 과연 오여여 야, 야, 야, 피라미죠. 이럴 수가. 왜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저랑 약간 마인드가 다르신데 저는 굉장히 <웃음> 행복한.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일단 피레미 잡았습니다. 어차피 몇 개가 이 피레미 먹으러 올 거야 버려. 생물도가님 이거 무슨 유충이에요? 제생물도가님이 곤충 전문가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리장수잠자리라고. <웃음> <웃음> 와 진짜 곤충 모르신는것 같습니다. 자 방금 조그만 날라간 날파리 있었는데 그건 무슨 곤충인가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풀이 엄청납니다. 제 키만큼 지금 있거든요. 저렇게 수풀 해치고 왔는데요 팔에도 수풀 이 있네 리발하늘쏘요어 진짜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알락 하늘소 아니면 털두꺼비 하늘소일 거예요. 어떤 하늘소죠? 톱하늘소예요 소파에서 끽끽거려요. 소리 들어보세요. 네. 소리 내 봐. 네. 소리 내 봐. 야 끼끼 소리 들리시죠? 살려달라고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치기 제끼야 야 여러분 여기는 그냥 아예 탁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또한 어, 번에 잡은 손톱방님이 아닌데 어, 오늘 못 잡습니다 그러면 어우 이 매긴 인줄 알았네 파가 있네 자 여러분 차를 타고 조금 더상류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강 상류 쪽으로 왔는데 지금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 또 꺼져 팅커벨 개략기야 강 상류로 계속 왔는데 물이 굉장히 흐려가지고 오늘 매기차집 아예 시도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한 곳의 포인트만 더 가보고 거기도 물 생태가 개쌌시면은 집에 가야지 이발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장소로 다시 가서 마지막 힘만 걸고 희적가려 보다가 자, 일단 그럼 처음 했던 장소로 가볼게요 헌터팡은 그렇게 자포자 위하고, 있어 아예 자포자 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맥이 발견했습니다, 맥이. 지금 보이세요? 저기 혼자 헤엄칠 맥이 있죠? 사이즈가 커요. 오, 제발. 지금 물살에 혼자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저렇게 잡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거 아니지만, 지금 개소리 론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수염 날리는 거 봐라. 와, 용이다, 용어. 빨리 론나 추베를 먹고 싶다. 리발랄 짱. 오, 한 마리 더 있어. 뭐야, 여기 다 맥이잖아. 다그라야 되는데? 저거 다 스프린 줄알는데 지금 론나 헤엄친 거 전부 다 맥입니다. 한 방에 네 마리. 한 방에 네 마리요. 자, 입수하십니다. イマシ i <笑><笑> 와! <웃음> 하하자맥기한 <웃음> 마리 오, 오 빠진다 빠진다 야, 지금 크기가 제 발보다 좀더 크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담을게요 아주 숨 헐떡거리고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비비지마 비비지마 너 롯된다 얘는 묵나요? 안물어요 지느러미에 가시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날카롭진 않으니까 괜습니다 네. 잡았으니까 오늘 뒤져도 됩니다 버려 자 여러분 일단 맥이 이렇게 저 안에 넣어놓고 지금 살려놨습니다 집에 가서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롯나 맛있고 슈베럽하게 싱싱한 걸 넣어먹지 자, 자 여러분 시간 지나고 여기 아마 또 몰릴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잡아보도록 할게요 로나 신한다 와 여러분 여기 물살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잘안 보여서 잠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저거가 있다 있다 저 머리통 아니야? 어어어 아, 아, 보이나요? 지금은 안 보여요 저만 같죠? 그런가 봐요 내기 경력자 조심하세요 아. 자 수풀에 뒤지고 계십니다 수풀 권법 없죠? 자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음. 오! 제가 몰랐어요 대한거 어. 아니에요. <웃음> 살짝 론나심 내리발 여러분 여기서 매기영상 마무리하고 잡을 내기는 아주 로나하게잘 살아있습니다. 야야 살았지? 형체 보시오 펀치 이키야이기 바로 가져가서 라살라살넘어 먹어볼게요. 어, 우생물도관이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구독 안하셔도 됩니다. 생물도관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 1시인데 다시 또 롯나 달려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매기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4시에요 리발 눈충혈 된거 보이세요? 어 아, 안보이네 머리 외이롯 같네 네한마리더 <웃음>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한마리라도 저희 잡은게 어디에요? 아예 그냥 홍 칠뻔 했는데 자 근데 지금이 새벽 4시라서 이래 그래 지금 먹으면은 굉장히 민폐여가지고 앞층 겹지 뒤지 위층 아래층에서 다 올라와서 저를 아주 누여버릴겁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미리 민물 세팅을 해놨어요 자 여기다가 하루만 둘게요 지금 바로 부어 버려야지. 떨어지도 바닥에 연세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아예 예. 론나 예, 예. 어. 수염 휘날리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막상 수제 넣어 놓으니까요. 론나 어, 키우고 싶은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하루만 딱 두고 내일 아주 싱싱한 상태로 바로 초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럼 이만 자러 갈게요. 내일 봐요. 라탕라타. 어항에 비친 내 얼굴 개롭 같다. 여러분 지금 큰일났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메기를 봤는데 메기가 없는데 옆에 여기 리발 나와서 리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지금 썩기 전에 빨리 지금 은 차가 얼려놓게요 을 리발. 아니 오, 오, 살아있다 리발 오,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기 손질 놓나 간단합니다. 다 워터야. 도 여러분 메기 여기를 그냥 칼로 자르면 됩니다. 싹싹싹.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잡고 뜯으면 돼요. 자, 그러면 안에 이렇게 내장들이 쭈쭈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귀찮다. 그러면 은 그냥 바로 배도 가르면 돼요. 쑤셔 찔러. 싹, 싹, 싹. <웃음> 알이 있었구나.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아, 알이 있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미안해.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맥이 알인데, 보통 알 같은 거 보면은 찰색이랑뭐 주황색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야, 이거는 초록색이 신기야다 버려. 여러분 이거 알한번 숯불에 한번 구워볼까요? 키 아, 여러분, 이 맥이 래이 이거 점에 집었어요. 리발. 오우. 누보다나 심하고 더러운 렙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액질 빼고 전부 다 손질이 완료되는데 얘 점액질이 와 이거 대가리에서 이거 떨어지는 이 점액질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미쳤네? 자이다이렇기한 3시간 정도 햇빛에 한번 말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숯불을 지혔을때 롯나 라살라살박삭바삭잘 익어요 일로와이 점액질 깨물 렙기와 렙킨이 찢어지겠는데 자 요렇게 만신창이가 된 렙기를 아아리앨펀치 소금으로 염지를 해둘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알은 여기다가 버려버려 그리고 한 바퀴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이 알은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들어가자 닫아 자 그럼 여러분 이레기는 바로 아주 바싹하게 말려지자 리발렛요 짠, 씨, 콜 온나 아프네. 자, 여러분, 여기 건조대 위에서 말려주도록 할게요. 내패티 너, 그래. 러머니 집에서 만나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지금 러머니 댁으로 이래끼들 아주 러먹으려고 매일끼들 다 뒤졌어. 열어, 부어버려. 자, 그리고 요터치로 바로 파야. <웃음> 아아름답다자 아, 아, 여러분 여기다가 바로 그릴 올려버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손질한 다음에 아주 바싹 말려버린 요 맥이 랭기 바로 립장 와씨지깁니다직요자 그리고 여러분 메기 알도 있었잖아요 자 메기 알은 여기 호일을 올린 다음에 여기 올려줄게요 자, 일단 메기 뒷면입니다 지금 롯나게 노릇노릇해져가지고 라삭라삭할 것 같은데 아주 바싹 익혀야 돼요 특히 민물은 훨씬 더 바싹 익혀야 돼요 왜? 바다에 비브리오 펼증 있으면 민물이 뭐가 있어요? 티스토마 카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런 게 바로 힐링입니다 바로 수그 하 아래 디지털 엑스 우와 여러분 육즙 풀리는거 보세요 육즙 우와 개리쳤다개리쳤어 롯나 배고파 자 여러분 지금 불이 굉장히 약해졌거든 요파야 <웃음> 지금 이렇게 숯을 지지고 있는데 숯 지지는 게좀 느리다 그럼 바로 직화구이를 때려도 돼요 이거 보세요 우와 뒤집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맥기 보시면 다 익은 것 같은데요 뒤편에는 여러분 너무 조져가지고 타버렸어 어려? 자 여러분 맥기알직화를 한번 조져볼게요 오 홀리 쉣더 퍽. 여러분 저거 먹, 먹을 수 있겠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태워버려 네리발 여러분 나이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에만 익어버렸네 이쪽은 지금 검은색인데 여기 보시면 은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게 버린다 팅 조사버려 조사조사조사 조사, 조사. 자 여러분 지금 얼추 보시면은 다 익은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약간 만신 차에 개미 친 메기 화성 레끼 리발. 자 그리고 여기 이거는 석탄 아니에요. 메기 알이에요. 자이 메기 알 한번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한번 먹어볼게요. 메기 알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철대 아니면은 메기 알을 먹을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 좋게 메기 알이 나왔는데 너왜 초록색이야 리발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릅 <웃음> 겁난다 리발. 음음 맛있도 않고 약간 진짜 랩이놀랍나 <웃음> 더럽다 리바 그럼 어. 아러 <끼리>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귀한 맛인지 모르겠는 맛리발좀 크게 먹어볼게요 왜냐면 다 익은 거 같아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추베을아니야다 많이, 많이 넣었어 이게 맛있네 그냥 약간 알탕에 있는 아리랑 맛이 다를 바는 없어요 음 맛? 어? 이쪽에 덜 익었나 봐요 엄청나게 지금 비린내 갑자기 확 났거든요 제가 론나씨를 하는데 맞아 내요 말고 눈물 <웃음> 빨 <웃음> 와 끝쪽에 안 익어가지고 지금 방금 비린맛이 확 나는데 사실 만약에 작정하고 제대로 요리를 한다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이 알탕에도 굉장히 배리고 나탕 나탕할 것 같은데 지금은 롯나 비려 여러분 알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고양이들 줘라.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맥이래기 바로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요맥이래기 보시면은 살 부분은 아주 골고루 잘 익었고 살 부분은 또타버렸 리발. 자요 겉에 있는 거 한번 먹어볼 건데 먹어보기 전에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롯나 좋다 바로 먹어 볼게요 추베르오 이야 여러분 역시 숯불에 구운 생선은 개반칙이에요 롯나 맛있는데? 이쪽 살 한번 먹어 볼게요 이쪽 살야 이거 다살이다 다살 가시 하나도 없다 푸야 가시네 맛이 무슨 맛이냐면요 바다고기라고 치면은 삼치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에요 삼치랑 살결은 조금 로등어 또 먹어 볼게요 응 이것도 다 갔을 거다 살이 다리발라 일단 여러분 제가 소금에 쳐놔가지고 말려놓은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던 거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입에도 이렇게 덜어놓으니까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자 여기 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가 가야겠다 몇남았냐참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저번에 브른님이랑도 새우 100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좋은 다 처먹었는데 오늘 생물도 갚네요 같이 드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음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먹어요 뭐를? 군소를 죄송합니다 그래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뒷부분 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릅 아 진짜 다살이 이것이에요 음, 음, 음, 수염이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 낭. 진짜 마지막에 소개하고 가려고 했을 때 겨우겨우 한 마리 딱 잡은 건데 이렇게 맛까지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이유는 생물도감에 남들이고 다저 혼자 처먹을 수 있어서 <웃음> 구라예요 군소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자연산 메기를 생물도감님과 같이 잡아가지고 혼자 이기저기 내기처럼 맛있게 처먹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물도감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럼 제가 바닷물고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약간의 민물고기도 좀 많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민물고기 편은 아마 쏘가리 해가지고 쏘가리탕 이런 거 식사한 거 말고 약간 예를 들어 어 군쏘가리 같은 느낌 리발 버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교 그 군쏘가리 할때 쏘가리도 내가 먹고 군쏘는 생물도 가면 드려야지